Yeah number triple four triple three o one. papa. Hello, Mr. PP, t a m b a r o oh. 케인은 로보캅2의 메인 빌런으로서 자신을 환생한 예술라 주장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신종 마약인 누크를 이용 세상을 구원하겠다며 사이비 교주짓을 일삼 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신으로 추종하는 등 여러모로 미친 인간이었는데요. 심지어는 스스로가 이미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을 정도로 빌어먹을 인간 말종이었죠. 성격도 아주 지랄을 돌려차고 똥을 한 무대기 후려싸은 느낌인지라 조직을 친한 부하의 배를 산채로 갈라버리고 로봇캅을 함정에 빠뜨려 오체 분실을 해버리는 등 그야말로 끔찍살벌한 만행을 저질러댑니다 결국 보다 못한 디트로이트 경찰들이 단체로 격분 고급진 튜닝빨로 다시 태어난 로보캅과 함께 조직을 완전히 개박살내고 케인의 뚝배기를 날려버리게 되는데요 이후 크나큰 중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케인 그런데 갑자기 웬 정체불명의 여자가 나타나 그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왓더 헬시 올리고 사실 그녀의 정체는 로보캅을 만든 다국적 기업 OCP의 간부로서 머피의 뒤를 이을 새로운 로보캅을 개발하던 중 케인을 적임자로 생각하여 그의 목숨을 임의로 끊어버린 것이었죠 범죄자의 인권 따윈 1도 신경쓰지 않는 소쿨란 대기업 OCP 우리도 좀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케인은 결국 뇌와 눈, 척추의 일부만 남게 되고 곧 OCP의 새로운 야심자 로보캅2로 거듭나게 되는 로보카 2 거대한 몸집을 가진 본격 전투형 로봇입니다 머리 부분이 갈라지면서 모니터가 등장 여기다 자신의 얼굴을 3D로 구현하는 기똥찬 개인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옛 애인도 가차없이 죽여버릴 만큼 냉혹하고 악랄한 녀석입니다 독특하게도 복부에 삽입구가 장착되어 있어 원통 형태의 마약 복용이 가능한데요 사실 OCP가 케인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약을 이용 그를 마음대로 컨트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k는 상식이라는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친구였죠 결국 등장과 동시에 폭주를 일삼 으며 ocp의 통제를 보란듯이 벗어나 버립니다 흉부에 달려있는 플루토늄 전지를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왼팔에 부착된 게틀링건을 통해 개쌈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오른쪽 어깨에는 소형 대포까지 신나게 쳐달려있죠 앞으로 디트로이트에서 강. 지탱하고 막이런거맞아이서이는겁니서 또한 가슴 양 옆쪽으로 두 개의 팔이더 숨겨져 있이데요 각각 아크 발생기와 절단기가 장착 마치 공대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이막지한 완력과 막상을 초월하는 맷집까지 사실상 절대 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마약 때문에 결국 끝끝내 발목이 잡히고만 케인. 멍청하기도 전투 도중 미기로 내준 마약을 집어쳐먹고 지 혼자 해롱되다가 뒤에서 급습한 로보캅에 의해 뇌가 뽑히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마약 중독 로봇이라는 독특한 컨셉. 하나밖에 남지 않은 로보캅 t-o를 걸고 두 대의 사이보그 로봇이 미친 맞장. 을 뜨게 됩니다. 스톱 모션을 활용한 특촬 로봇들의 웅장한 맞장신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 Thank you for not 아이언몽거는 아이언맨 1편의 최종 보스이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초의 메인 빌런입니다 탑승자는 오베디아 스탠 하워드 스타크와 함께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세운 공동 창업자이자 부사장이었는데요 토니에게 있어서는 마치 삼촌과도 같은 매우 믿음직하고 각별한 존재였죠 하지만 오베디아의 진짜 정체는 사실 악덕 무기 판매업자로서 테러리스트 집단인 텐링즈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심지어는 토니 스타크의 납치 사례를 사주했던 찐으로 나쁜 새끼였죠 하지만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 토니는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 대망의 아이언맨 마크1을 제작하게 되고 곧바로 테러리스트 무리를 쓸어버린 뒤 보기 좋게 탈출에 성공 오베디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이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토니 는 가장 먼저 군수사업 전면 철회를 발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무기 제조 사업을 나가리로 만들게 되는데요 당연히 오베디아는 이 새끼 뭔소리를 하는거냐며 반기를 들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토니 를 없앨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토니가 만들었던 아이언맨 마크1의 자네를 수거,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소집하여 아이언몽거라는 탑승형 로봇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동력원은 아이언맨 수트와 마찬가지로 초소형 아크 리액터입니다. 다만 오베디아의 빡대가리로는 도저히 이 기술을 재현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극중에서는 토니의 가슴에 있던 아크 리액터를 훔쳐서 사용하게 되죠. 아이언맨 수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때문에 착용의 개념이 아닌 탑승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만든 전투형 로봇인 만큼 화력도 매우 쓰라린 편으로써 어깨에 부착된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양손에 각각 미사일 런처와 미니건이 달려있어 거의 두 발로 걸어다니는 탱크 같은 느낌입니다 몸집이 커서 기동성이 부족한 편이지만 덩치빨로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힘캐 타입이며 6탄전 하나만큼은 끼깔나게 잘 해제끼는 슈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다만 아이언맨과 공중전을 치르던 중 토니의 함정에 빠져 빈결현상이 발생 전원이 셧다운되며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는데요 Might want to look into it. 문제는 그러고도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해올만큼 맷집 또한 상당히 막강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우주에서 추락했는데 이렇게 까지나 멀쩡하다는 거죠. 에어백 좋은거 쓰시나 봅니다. 비록 아크 원자로 폭발에 휩쓸려 끝내는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지만 mcu 최초의 빌런답게 뭔가 끝까지 카리스마 넘치고 멋들어진 느낌 이었달까요 참고로 아이언몽거는 다름아닌 철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오베디안이 무기 거래업자였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기가 막힌 장명 센스 라고 봐야겠죠 풀레임은 치티 바부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치티 바부입니다 천재 공학자였던 바시가란 박사가 10년간의 기나긴 연구 끝에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으로서 개발 단계에서 이미 스치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 지리는 춤송시와 화끈한 무술실력 등 슈퍼 п а 슈퍼슈 얼굴이 좀 찐따같이 생긴 것 빼고는 그야말로 완벽한 존재였죠 급기야 일사천리로 인공피부까지 완성되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된 치티 놀랍게도 바시가란 박사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마치 10년 전 인도인싸같은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이 아저씨로 자기애가 개쩌시네요 연산처리속도는 1테라헤르츠 메모리 1제타바이트로서 성인 남성 100명의 힘을 낼수 있으며 100명분의 지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전화번호부를 스캔 손님들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맞추며 미친 암기력을 뽐내고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무려 빔 프로젝트도 아름답게 쏠수 있으며 심지어는 모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세상 텐션의 미친 개인기 장렬이죠 하지만 이딴걸 보려고 들어오신건 아닐테니 이쯤에서 패스 드디어 우리 치티바부의 공격 본격적인 액션 씬이 시작됩니다. <놀람> <놀람> <놀람> 시티의 전투력을 측정하기 위해 동네 불량배 총출동 뭔가 뷽신 같지만 멋있고 멋있지만 왠지 뷽신 같은 영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씬이 펼쳐집니다 인도 영화 특유의 버라이어티한 액션이 벤디스강에서 타지마을까지 노바으로 직진 다소 황당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도 사실이죠 한편 그날 이후 바시가란 박사의 특훈으로 인해 서서히 인간의 감정을 가지기 시작한 치티 급기야 바시가란 박사의 애인인 사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점차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로봇의 전투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자리에서 때아닌 세레나데를 창면 결국 지난 10년간 헛고생만 하고 생돈을 날리게 된 바시가란 박사는 치티의 사지를 난도질한 뒤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모가지를 날려버립니다 고작 사랑 타령 한번 했다고 도끼질부터 해대는 이새끼 인성 수준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채 쓰레기장에서 나뒹굴던 치티는 바시가란의 능력을 질투한 보라 박사에 의해 새로운 몸을 얻게 되고 무려 100명분의 파괴력이 더해진 붉은 칩을 장착 완벽한 깡패 로봇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사나를 향한 1편 단심으로 납치까지 저지르게 된 치티는 자신을 추격하는 수많은 경찰들을 가볍게 따돌리며 블록버스터급 피드넷 액션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17대 1 따위는 일도 아니라며 수백대 일로 맞짱을 떠버리는 치티의 위협 급기야는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로봇 군대를 만들어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은인이기도 한 보라 박사를 살해 스스로 최종 보스의 자리에 오르며 5만가지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마치 지금까지의 연출은 죄다 시작에 불과했다는 듯 어마무시한 액션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제껏 본적 없었던 역대급 본질아래 대향연이두 눈의 신용 상태를 15등급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스케일도 스케일이지만 일단 오직의심각하죠 병막과 SF의 만남이 빵빵한 예상과 함께 이루어졌던 부루 의 발리우드 명작 로봇이 었습니다. 그리버스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분리주의 연합의 총사령관입니다. 본명은 카이맨 자이 쉬랄 원래는 칼리 행성 출신의 전사였으나 허크 행성과의 전쟁 중 은하 공화국이 개입하며 처참히 패배 심지어 사랑했던 여인마저 목숨을 잃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그리버스라 칭하고 제다이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는데요 이후 막대한 빚을 진 행성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분리주의 연합의 용병이 된 그리버스 하지만 허크 행성에 대한 복수심이 더 컸던 그는 도중에 계약을 파기 하게 되고 결국 이를 막기 위한 분리주의 연합에 의해 타고 있던 셔틀이 격추당하며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전시 상황에서 그리버스 같은 뛰어난 인재를 잃는다는 건 극심한 손해일 뿐곧 그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만 남은 사이보그로 마개조를 당하게 되고 분리주의 연합의 드론 부대를 이끌며 엄청난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두뇌와 일부 장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 부위가 기계로 대체되었으며 얼굴은 예전에 쓰고 다니던 가면의 모습을 본따서 제작 구부정한 자세로 시종일관 기침을 했사는 등 전체적으로 뭔가 병약한 느낌인데요 하지만 무려 두쿠백작으로부터 제다이 검술을 배웠기 때문에 의외로 전투력이 매우 높다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시에는 양쪽 팔이 각각 반으로 갈라지며 사도류를 구사 매우 화려 하고 정신없는 검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손목의 회전을 이용해 풍차처럼 검을 회전시키는 기믹은 제다이 마스터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스킬로서말 그대로 간주폭발의 현란 무쌍함을 자랑합니다 한편 그리버스는 제다이와 달리 포스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불규칙적인 전투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계로 만들어진 신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매우 변칙적이고 프로테스크한 스킬을 구사합니다 아무래도 피지컬이 일단 식이다 보니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6개의 팔다리를 이용해 벌레 새끼 마냥 이쁘게 척이어다니는등 그냥 100% 찐 로봇이었죠 일명 제다이 헌터라 불리우며 자신이 죽인 제다이들로부터 광선검을 빼앗아 수집하는 일종의 컬렉터 적인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리즈를 통틀어 다스몰과 함께 가장 화려한 전투신을 선보였던 장본인이자 뛰어난 지략가이기도 했던 그리버스 비록 죽을 때까지 다스 시디어스 에게 이용당했던 비운의 캐릭터 이긴 하지만 4개의 팔로 광성검을 휘둘러대던 그 패기 넘치는 모습 은 앞으로도 스타워즈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E. v 9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지금까지 등장했던 터미네이터들과 달리 t시리즈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체입니다 이는 타임라인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주적이었던 스카이넷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해 리전이라는 이름의 또다른 인공지능이 등장했기 때문 인데요. 한마디로 전작에서 살아가 그렇게 죽을 똥을 싸가면서 파시켰던 사이버다인이 그냥 이름만 달라진 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다시 핵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개뻘짓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녀석의 임무는 장차 반란군을 이끌 리더가 될 제목인 다니라모스를 제거하는 것 응? 그런데 반란군의 리더라면 존커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작에서는 존커너가 영화 시작과 동시에 사망하기 때문에 반란군의 리더가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실 이쯤 되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 짓거리를 무려 제임스 카메론 본인이 직접 싸질러 버렸으니 마치 지면상을 지가 후려치고 자빠지는 걸 바로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찝찝 한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미 엎러진 물이니 닥치고 패스. You 가시지 말 일단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인간적이라는 것인데요. 이전의 터미네이터들이 하나같이 어딘가 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었다면, 레브는 말투와 표정, 제스처 하나까지 그냥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 그 자체입니다. 살인미소 오지죠? 이번에도 역시 알몸 상태로 구체 타임머신을 타고 등장하지만, 독특하게도 얼음 속성을 추가, 전작들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개수작이 돋보입니다. 외형의 경우 단단한 금속 내골격 위에 액체 금속 외피가 덮여있는 형태로서 터미네이터3에 등장했던 tx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내골격과 외피가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신박한 능력이 추가 두 개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건에 안에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몸에 동화시키는 것도 가능한데요. 확실히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스킬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꽤 좋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 외에는 그냥 t 1 0의 상위호환 수준에서 그치는 정도였달까요 액체 금속의 색깔이 바뀐 것 말고는 그냥 t 1 0을 베이스로 가져다 놓고 토핑만 살짝 바꾼 느낌입니다 그놈의 흐물흐물한 액체 금속은 도저히 포기가 안되나보죠 전투 시에는 이번에도 T1000이 그랬듯 주로 뾰족한 냉병기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양파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마구마구 찔러대고 휘둘러 싸는 뭐고한 스킬인데요. 무엇이든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을 만큼 무수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총에는 얄짤 없으며 역대 터미네이터들 중 가장 날렵하고 빠른 몸놀림을 자랑하지만 역시 총에는 얄짤 없습니다. 두말할 그 필요없이 맷집도 최강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보란듯이 되살아나고 코앞에서 기관총을 난사당해도 완전 끄떡없으며 유탄을 맞고 몸이 박살나도 이 정도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답게 네트워크 해킹 능력도 기본으로 갖추고 있죠. 애석하기도 비평과 흥행 모든 면에서 폭망했기 때문에 소편 제작은 완전히 무산됐고요. 프랜차이즈 자체의 미래 역시 매우 불니다 투명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4편을 제외한 모든 시리즈가 전부 2편의 복붙이었다는 걸 생각 해본다면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할수 있겠죠. 강조되고 반복되는 자기 복제는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제 말에 다들 동의하시죠